음식 이렇게 물어보면 뭐잘 돼가냐 이러면 아형뭐 그냥 그래요 이러면서 형 근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리 보면 되게 귀엽고 이게 잘될것 같은데 잘돼야죠 애들이 잘될 거예요. <웃음> 너뭐 하냐? 밥 먹었니? 밥 먹을래? 잘 돼가니? <웃음> 형 좋아해? 사람 <웃음> <웃음> 엄청 많은데 대한 수십 명이 있는데 거기서 우와! 이러고 막 내팽개치고 화장실로 뛰어가는 거예요. 그래서 걔를 화장실을 끌고 들어갔어요. 욱하지 말라고 절대 욱하지 말라 알았을 때아예 알겠어요 죄송해요 막 <웃음> 이러면서 선배로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<웃음> <웃음>